안녕하세요 네, 다이노스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항상 농사 품종을 추천할 때 볍씨 묶음을 항상 추천을 하는데 수입효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볍씨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의제작대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농부에 제작돼서 벽시 10개, 그리고 꿈틀꿈틀지렁이 5개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벽시는 씨앗 상인에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꿈틀꿈틀지렁이는 생활점수 상점에서 지렁이가 좋아하는 흙을 심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이제 하나당 2식 소모가 되는데 대가 숙련도를 찍게 된다면 은 1식 소모하게 되고요. 씨시 묶음은 농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고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심으면 4시간으로 굉장히 짧아요. 적은 기후는 어, 없습니다. 모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정보를 주시기로는 아마 뱁시묶금은 모든 기후가 적은 기후라서 성장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4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어, 잘 모르겠어요 <웃음> 자 그러면은 뱁시묶금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 벼들이 다 자랐어요. 자 이제 벼를 캐 보도록 할게요. 벼를 수확할 때는 비숙련 기준으로는 노동력 1 2 소모되고요. 대가 기준으로는 노동력 6이 소모돼요. 그리고 쌀은 한 23개 정도 습득할 수 있고 집단이랑 꿈틀꿈틀 지렁이도 추가적으로 나와요. 낮은 확률로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벼농사의 효율을 높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 좀고가의 거래가 돼요 개당 한 3골드 정도에 판매가 돼서 어,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어, 효율이 많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농사 숙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효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숙련도가 높아야 윤기가 흐르는 씨앗이 더잘 나오거든요 묶음 씨앗은 생활 점수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 가지고 생활 점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그로아 혹은 꾸미못을 착용한 상태로 수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묶음 씨앗을 텃밭에 전부 심었더니 802개를 심어서 어, 전부 수확을 했어요. 획득한 쌀은 어, 2032개가 나왔고 집단은 1604개 그리고 지렁이는 802개 윤기가 흐르는 씨앗은 126개가 나왔습니다. 쌀을 경매장에 그냥 갖다 팔았을 경우에는 획득하는 골드는 661골드 5은 6 0동이고요 그리고 집단은 449골드 12은 그리고 어, 윤기가 흐르는 씨앗은 378골드예요.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묶음으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어, 요거는 판매하지 않고 이제 묶음 씨앗으로 다시 만든다고 라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얻은 총수익은 어, 1482골드 17은 60동이에요. 조금 씨앗을 802개 심었으니까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어, 비용은 씨앗 8,020개 해가지고 300골드 7 5은이고요 지렁이는 이제 수확했을 때 나오는 거랑 어, 생활점수를 추가로 획득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수급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면은 어, 순수 수입은 어, 1181골드 42은 60동 이었고요.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웃음> 그래서 대가 기준으로 소비한 노동력은 5614였습니다. 요거는시안묶음 만드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은 21은 4동으로 효율이 진짜 엄청 괜찮아요. 엄청 어 거의 특산품 무역을 하는 정도의 효율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쌀을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곡물로 갈아서 판매를 하면 좀더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대신에 추가적인 노동력이 들어간다 그런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품종들도 한번 심어서 계산을 해서 나중에 효율 차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유익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